광엽 보석갤러리 카페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해안로 1672의 광엽 보석갤러리 카페가 메인 간판이 달렸습니다. 보르카 모나도 부엉이 가죽이죠. 네, 왼쪽에 루비 색깔, 오른쪽에 사파이어, 머리 쪽에 에메랄드, 몸에 옐엘로 다이아몬드. 네, 저기 보이는 발에 있는 건 오도고요. 오른쪽에 등대가 보이죠. 세상을 관찰하는 빛을 비추는 듯한 등대의 모습. 눈에는 보르카브나 부엉이가 지금 어, 보르카브나던 눈에 에, 지금 붙여져 있죠. 네, 보르카브나던가 눈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는 폭풍이 오지만 폭풍에 아랑고라지온크 두 사람은 의지하면서 행복해 보입니다. 네, 누가 착한 사람이 있나요?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는 이 보로카 부엉이 두 부부의 패밀리의 행복한 모습 네, 부와 행복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두고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 광역고속갤러리카페였습니다.